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전기전자공학결론제 1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저 10강에서는 교류회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보다는 뭐 사인함수의 개념이라든지, 사인함수가 이제 비례 관계로 나타낸다. 음, 직각 이등변각 어, 삼각형의 그 세변의 길이의 비로 사인함수를 표기한다.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주기함수의 개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인함수는 주기함수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기함수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 걸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각도에 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분초 각도 그러니까 0도부터 360도로 원주를 표현하는 방법 원을 원의 각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각, 호도법이라고도 하는데, 라디안 각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주파수하고 주기 사이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파수는 한 주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파, 파동의 숫자, 웨이브 파동의 숫자죠. 그 사인파가 몇개 들어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인파가 60, 60개 들어가 있으면 60Hz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기가 60Hz이기 때문에, 사인파 형태의 전압 형태가 60개 정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1초에. 주기는 이제 하나의 사인 커브가 완전히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류회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어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 파포인트에 워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교류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주파수 그 다음 위상하고 위상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평균값 실료값 실제로 많이 쓰는 얘기들이죠 평균값하고 실료값 평균값은 보통 그 루트민스퀘어 라고 해서 rms 값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교류에 관한 어 기본적인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어 11강 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기전자공학교원 제1장 전기회로을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복소수 라든지 벡타 라든지 허수라든지 복소평행이라든지 이런 수학적 개념을 상당히 써야 설명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직류 회로에서는 저항이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가 전류를 제한하는 저항으로서 사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류 회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일,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220볼트 또는 뭐 380볼트 공해에서 380볼트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높은 전압 강전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 쪽에서 사용하는 교류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류입니다 또한 어, 교류 의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신호 입니다 시그널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휴대폰 휴대폰 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데 휴대폰 기지국에서 여러분한테로 휴대폰 전압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날아오죠 무선으로 날아옵니다 그 신호 그 신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증폭을 하고 뭐 일반적인 디지털 회로에서 해석을 할수 있도록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때 어, 교류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자회로에서 코일 이라든지 RLC 회로 세가지가다 들어갑니다 R만 배웠는데 그 신호 회로에서는 L 인덕터 라든지 코일 코일이 인덕터죠 그 다음 그 C 커페시터 또콘덴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콘덴서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이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용량형 리액턴스라고 하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서 리액턴스라고 하는 말로 교류저항을 표현을 합니다. 교류저항을 설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복소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수학이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요 부분은 좀 생략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아마 15강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될것 같아서 전기회로는 요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12강 13강 두번 정도가 있는데 14강은 총 정리를 좀할 예정이어서 15강 시험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12 13강 두 번은 어, 가능하면 전자회로 제 2장 전자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동화를 공부하는데 어, 많이 사용되는 회로 중에서 인터페이스 회로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아, 죄송합니다. 그 인터페이스 회로에서 사용되는 그 트랜지스터, 다이오드에 대해서 어, 개념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12강, 13강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전체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교류 회로에 대해서 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음.. 이걸 좀확 들을까요? 설정이 또 잘못되어있네 이게 죄송합니다. 조금 설정이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교류 발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파워포인트인데 그림 1-69에 보시면 정인표 기전력 파형이 나와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어, 마이너스 파이 0그 다음 파이 2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가 라디안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라디안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라디안각은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원에서 이 반지름 길이하고 그죠? 이 반지름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같은 각을 일라디안 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는 라디안 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각도가 일반 각도로는 일반 도분 초 각도로는 57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57도 좀뭐 이렇게 더 나가는데 57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략 한 60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대략 60도를 보면 그 전체 원의 각도가 360도죠, 그죠? 360도인데, 360도를 60도로 나누면, 60도가 이제 1라디안이니까, 그죠? 66이 36이니까 6라디안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원은 6라디안 정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원에 이제, 대서 지름을 d라고 하고, 이 원호의 길이. 원호의 길이면 이제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한 바퀴 뺑돌때요 전체 길이를 이야기하겠죠. 얘를 이렇게 펴면 이렇게될 겁니다. 그리고 지름을 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d고 이게 이제 원호입니다. 요 길이의 b가 t분의 원호가 약한 3.14배 됩니다. 완전히 동그란 정원인 경우에 그렇죠, 그죠 정확한 원인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우리는 고대 그리스 문자를 써서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그래서 파이라는 말은 그냥 기호 표식이지만은 3.14라는 말이죠. 3.14. 그 지름에 대해서 원주의 길이가, 원주의 길이라고 보통 얘기하네요. 원주, 원주라고 합시다. 원주의 길이. 그래서 그, 원조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조. 원주. 1라디아는 원조의 길이는 원조의 전체 길이, 예, 전체 길이죠. 지울까요? 원주호의 길이 대 음... 일라디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 음. 의 길이는 원주 전체의 길이는 각도로 따지면 360도죠. 360도입니다. 근데 일라리안의 호의길이 길이는 뭐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하고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에 해당하는 각도니까 그죠. 반지름에 해당하는 각도니까 50. 한7도 정도 되겠죠. 57도. 어, 뭐 이렇게 됩니다. 원조의 길이는 1라디안의 호의 길이 곱하기 57도분의 36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라디안의 어. 호의 길이가 사실은 반지름이잖아요. 곱하기 이거는약 6.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하면 3.14의 두 배가 나오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요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2 파이 r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원주의 길이는 2 파이 r 또는 뭐 ER 곱하기 파이로 쓸 수도 있죠. ER은 반지름의 두 배는 지름입니다. 그래서 D, 파이 또는 뭐, 파이, D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조의 길이는 파이, D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원, 에서, 삼백육십도에 해당하는 것은 육점, 뭐, 얼마, 얼마, 라디안이 되겠죠, 그죠? 라디안이 되, 되는, 됩니다. 그래서, 삼백육십도를 분수 계산을 하면 이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뭐약 6. 뭐, XX 라디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파이가 3.14이기 때문에 두 배를 곱하면 거의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360도를 이 파이 라디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제가 이 파이 라디안 설명하려고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웃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쌓인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압이 플러스인 부분, 요 부분은 마이너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최대값,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요까지, 이를 시간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각도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이기 때문에 4등분을 하면 이게 90도, 180도, 이게 270도, 요즘이, 요점이 360도가 됩니다. 90도를 보통은 2분의 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라디안으로. 180도를 파이라디안이라고 합니다. 270도는 2분의 3파이라디안이라고 합니다. 360도는 2분의 4파이니까 2파이죠. 그렇죠? 2파이라디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음 정현파 기전력 파형이 한 사인파에 대해서 파이, 이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각도로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체가 그림 1-68과 같이 일정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함에 따라 요, 요,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류 생성할 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자기장 안에서 코일 이렇게 코일을 요렇게 회전을 하면 그죠 교류가 발생을 하죠 교류가 발생을 하는 것을 어, 각그 위치마다 반바퀴 그 4분의 1 바퀴씩 요렇게 돌아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 빨간 빨간 선이 이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 바퀴 빙 도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그 다시 원위치 오면 360도 파형이 그려진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때 그 회전 속도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를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라디안 파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로 회전함에 따라 생성되는 최대의 유도 기전력, 뭐 유조 기전력이라고 다도 전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도 전압이죠. E라고 하면, E볼트라 하면 E 맥시멈입니다. EM이라 하면 t 조동 안에 세타만큼 회전을 하면 각 속도가 오메가는 이파이 F 라디안 파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를 이파이 곱하기 f. f는 뭐그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1초 안에 사인파가 몇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사인파의 각도 자체가 이파이 라디안이잖아요, 한 개가. 근데 60개 들어가 있으면 이파이 곱하기 60 정도만큼 각도가 쭉 벌어진 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1초예요. 1주 1초 동안에 사인파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인파가 1초에 3개 있다면, 주파수 이거는 파수니까 웨이브 숫자 그러니까 웨이브가 한 개, 두 개, 세개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는 3 헤르츠죠. 그렇죠? 3 헤르츠입니다. 근데 한 개가 한 2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죠? 360도잖아요. 360도.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각도 1초 동안에 사인파가 지나가는 전체의 각도는 2파이 2파이 여기 2파이 얘가 2파이 얘가 2파이 해서 6파이가 되겠죠 6파이가 됩니다 즉 2파이다가 주파수를 곱해 주면 3헤르츠 주파수를 곱해 주면 6파이가 되겠죠 그죠 라디안 이렇게 된다는 거요 전체 각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라디안 파세컨드라는 말은 각속도죠. 그죠? 각속도, 각속, 각속도는 1초 동안에 돌아가는 각도잖아요. 1초 동안에 사인파가 3개 지나갔으니까 이파이 곱하기 주파수, 사인파이 숫자를 곱한 6파이 라디안 돌아갔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메가 라디안 파세카라는 세컨드라는 말은 이파이 f, 라디안 파 세컨드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2이 f 다 오메가 라디안 파 세컨드 는2이 f 라디안 파 세컨드 하고 같은 말입니다. 전체 회전 각도는 사인파 숫자, 이건 사인파 숫자죠, 숫자 곱하기 하나의 각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터가 1,800 RPM 돈다면 1분에 1,800번 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RPM이 레볼루션 per minute의 영어 약자죠, 그죠? 그래서 레볼루션은 회전, 퍼는당 분, 그죠? 분당 회전수, 분당 회전수. 얘를 RPS로 바꾸면 레볼루션 per second가 되겠죠? 그래서 초당 회전수가 되는데 1,800 RPM이 rpm이 1분당 회전수니까 1초당 회전수는 60으로 나누면 30 rps가 되겠죠 그죠 30번 그래서 1초에 30번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파이 f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30 이렇게 하면 60파이 정도 회전을 하겠죠 1초에 그죠 그래서 각 속도는 60파이 라디안 파 세컨드가 되겠죠 1분에 1,800번 도는 모터의 회전각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60파이 라디안파컨드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어, 드립니다.